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겪어보았던 뭔가 애매한 보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재미 삼아서 준비한 컨텐츠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먼저 공부를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수준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회사를 들어가고 이런 종류의 삶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잘벌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번 돈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는 하기 싫고 뭘 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라도 하고 있어야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지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부모님이 솔직히 좀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용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몇몇 보여요 심지어 내 목소리가 좋다라고 칭찬을 해줬던 친구의 말도 생각이 나고 혹은 고음이 잘 올라가는 편이거나 아니면 어떤 가수의 모창을 꽤 괜찮게 하는 편이거나 이런 경우인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슬플 때 나를 더 슬프게 만들어주고 내가 기쁠 때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줬던 이 나라가 허약한 유일한 마약인 음악이 나의 길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에게 아티스트의 성향이라고는 1도 없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어디든 가겠죠 이때 나이가 고2에서 고3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딱히 노래를 타고났다 라고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이 학생은 뭔가 발성도 애매하게 배우고 입시곡도 애매하게 준비를 하다가 뭔가 애매한 대학은 붙습니다. 왜냐면 원서를 10군데 넘게 쓰는데 그 중에는 지원만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만한 그런 굉장히 낮은 대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아무 대학이나 갔다가 편입을 해야지 혹은 재수를 해야지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은 재수를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죠 왜냐면 부모님이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시던 지원을 안 해주시던 술먹을 용돈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보니까 뭔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밖에 가지 않는 그 학원 레슨 시간이랑 애매하게 겹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좀 내려놓을 겸 한두 달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여섯 달을 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도 술자리에서는 나는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돈을 버는데 돈은 안 모이고 심지어 노는 것도 그렇게 뭔가 시원하게 놀고 있다는 기분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학원을 찾게 됩니다 역시나 시간이 또 없죠 뭔가 애매한 발성능력에 뭔가 애매한 음악적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음악을 해왔다 보니까 지식 수준은 어느정도 있는 상태예요 선생님의 설명도 굉장히 이해가 좀잘 되는 것 같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수준도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발성을 설명해 주는 걸 옆에서 보면 논문을 한 두세개 정도는 쓴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본인이 노래를 애매하게 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노래를 애매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요 자 여기서 어떤 대학을 갔다 안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20대 중반까지 갑니다 음악을 계속 했으니까 인맥도 당연히 음악하는 사람으로 쌓여 가고요 크루도 만들게 되고 작업실도 구하게 되고 앨범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2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뭔가 큰일 났다 라는 걸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낍니다 공부를 하던 친구가 이제 취직을 했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차를 산 친구도 있고 보험에 대출에 힘들다 라는 친구의 말이 뭔가 약간 놀리는 것처럼 들려요 여기서 너는 뭐하고 지내 라고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 나는 음악하고 있지 이제 앨범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나도 너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나 네가 너무 부럽다 라는 친구의 말이 굉장히 뭔가 열받기 시작합니다 자격지심이 끌어오르죠 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유지한 채 그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지 나중에 나 작업실도 놀러와 작업실 구경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반복 연습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적 재능이 타고나지 않았던 이 몸뚱아리에 반복 연습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말들이 진짜로 몸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수히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출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혹시 모르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 지적 호기심은 단순 보컬을 넘어서서 음악의 사운드와 에티튜드로 이어지게 되고 드디어 진짜 음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좋기만 했던 이 학생은 뭔가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지만요 자 여기까지 뭔가 애매한 보컬에 대해서 재미삼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고백하자면 저도 한 70%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음, 흔히 말하는 타고나지 못한 학생이었고 남들 눈에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거북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왔어요 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삶일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꽤 행복해왔고 앞으로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어차피 철들고 열심히 할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빨리 철들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이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